여기 는데와쟤 뭐야? 아니 이게 볼드탱크 진짜 사기야! 아무것도 못 해. 가장 핫한 포켓몬 앱솔의 카운터피 피카츄 이제 니차례야 네 피카츄입니다 자이 피카츄로 사용할 스킬은 일렉트릭 볼과 볼트 태클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을 사용할 겁니다 진입 물건은 구애 안경 박식 안경 도움 베리어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들고 갈 거예요 그리고 배틀 아이템은 플러스 파워 피드업 탈출 버튼 이렇게 세 가지 아이템 추천드립니다 자 피카츄야 드디어 차례가 됐습니다 앱솔을 카운터피 포켓몬 피카츄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앱솔이 있습니다. 이번 판에는 앱솔만 커버 쳐 보도록 할게요. 아, 이거 잡아야지. 그렇지. 이거 잡아야지, 잡아야지, 이거 잡아야지. 나이스. 좋아. 자, 좋습니다. 골 넣어주고요. 지금 루카리오가 지금 정신이 팔려서 골을 넣고 있지만 음, 나쁘지 않습니다. 잠깐만. 잠깐만 자, 나이스. 좋아. 나쁘지 않았거든. 정말 괜찮았어요. 아무도 죽은 사람 없고 도망쳤다. 자, 나이스. 죽어! <웃음> 오 피카츄 캐리! 아이 좋은 일렉트릭 폴 나이스! 아주 좋습니다! 자, 골 들어갑니다! 야 피카츄 캐리다 이거 진짜 야람지 썬더를 약 보지 마라! 이것은 너네들이 알고 있는 쥐 포켓몬이 아니다! 이거 얘를 잡아야 돼! 하나 둘 죽어! 같이야 너도 행복하지 나도 행복하단다 루카리오나 이제 뭐 앱솔 이렇게 근접하는 애들이 아 힘을 못 쓰네 피카츄만 있으니까 자 이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일찍 가는 것 같지만 앱솔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조금 일찍 와야 하거든요 카츠 야이 자식이 이 자식 우린 까불어 똥! 일렉틱 펄, 자, 받으시고, 좋은, 나쁘지 않은, 괜찮은, 한발더가져봐 나이스! 아, 피카츄 너무 좋아! 와 진짜 재밌네 아 진짜 요즘에 여러분 앱솔이 너무 폐항이다 보니까 앱솔만 지금 잡으려고 하는 포켓몬들이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거리를 벌려서 오지 못하게 하는 이상의 꽃의 솔라빔 오더라도 순식간에 거리를 벌릴 수 있는 피카츄 멀리서 계속 포킹만 할수 있는 우리 모크나이퍼 야도란 이런 포켓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데 괜히 까불다 죽는 게 아니야 진짜 자 붙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앱소이아 니가 못해볼건데 아 너가 뭐 어떻게 할건데 아 잡지 를 못해 피카츄를 아 못잡아 피카츄를 못잡아 지금 원래 일반적인 원딜이었으면 방금 죽었어야 돼와님피언반피따는거봐자다 잡습니다 다 잡을 수 있어요 피카츄는 강력하니까 빨리 먹자. 에, 에, 앱솔, 앱솔, 앱솔, 앱솔. 아, 진짜! 제가, 제가 못해서 그런 거지. 피카츄가 나쁜 게 아닙니다. 자, 현재 지금 저는 조금 상황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. 여기 또 가면은 또 앱솔한테 죽겠지? 아무리 피카츄라도 기습 공격 당하는 거는 조금 무섭습니다. 네. 내려가자. 좋아. 야, 앱솔 잡아, 앱솔 잡아. 야, 싸워! 그렇지! 한 마리 잘랐다. 나쁘지 않았다. 뒤쪽 잘라봅시다. 뒤쪽을 <웃음> 잘라봅시다. 뒤쪽을 잘라봅시다. 야, 뭐, 여자식이, 어디 까불어! 피해주고? <웃음>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, 이거 절대 아니야, 절대 아니야! 제가 아주 큰 실수를 했습니다. 이거 빠져야 됩니다. 아, 진짜 또 죽는, 아, 또 죽냐고! 자 일단은 우선은 저희 팀에는 앱조리 없습니다. 저거 왜 먹냐?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. 뺏겨서 레벨좀 밀립니다.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진짜 이거 이제 망했어. 나 이제 그냥 두둑이 맞는 거라고. 이거 봐. 아니 아, 지금 뭐하는 거야 진짜. 잠깐만 이거 잡아봐 잡아두겠는데 이거? 잡았다. 야 대박이야.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아 진짜 비늘이 뭐하는 거야. 자, 잡았습니다. 자, 일단 들어 넣습니다. 넣어요. 일단 넣어봅시다. 자, 나쁘지 않았어요. 자, 잡아줍니다. 나쁘지 아, 않죠? 자, 이것이 바로 피카츄의 힘인데,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, 아니, 안 페리스야! 나좀더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, 살려줘. 제발, 제발, 제발, 제발! 잠깐만. 오, 살았어요! 무서워요! 아, 진짜 아무도 안 살려줘! 피카츄인데! 파이어로가 지금 또 올라와줬습니다. 그거 가면 안될것 같은데? 잡아주고 나이스! 나쁘지 않았고? 괜찮았고? 나이스! 뭐야! 와 이거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는데? 나 앱솔을 좀저 예, 견제를 해야 됩니다 저는 피카츄는 앱솔을 견제하기 위해서 현재 사용되고 있다는 거 앱솔만 좀 봐주자 나이스 잡았습니다! 하나 둘이렉트리볼 나쁘지 않았죠? 와 뭐야 우리 좀 잘한다! 야 이거 편한데? 역시 아이 정글러가 잘하니까 편하네 자 앱소를 좀 괴롭혀줄까? 자 나이스 우리팀이 먹는 거 구경해주고요 이쪽에 밀렸네 아 아깝다 에이스번이 계속 위에 있어요 현재 저게 좋을 게 아닐걸? 저게 좋은 게 아닐 텐데 잡아줍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자저는 그럼 바로 도망가고 아직 제가 좀 약합니다 제가 약하니까 빨리 정글 챙겨서 앱소를 괴롭히도록 할게요 아 근데 앱소를 왜안 와? 앱소 카운터가 여기 있는데? 와쟤 뭐야? 죽어라! 꽝! 꽝! 꽝! 아 도망가야지! 아, 루카리오 때려줘야지! 일로와! 하나도 무섭지 않아! 나이스! 아니 이게 볼트테크는 진짜 사기야! 아무것도 못해! 여기 앱솔 있을 겁니다. 맞죠? 앱솔 재밌다! 잡아라! 파이어로 잡아줘! 라이스 잡았다! <웃음> 자 멀리서 계속 포킹포킹 해주고 야 이것이 뭔 딜이지? 이것이 피켓줍니다! 좋습니다. 앱솔 무섭지 않아요? 날개 걸리면 그냥 한 마리의 파란색 멍멍개 뿐이야! <웃음> 뭐안 먹겠다! <웃음> 야 진짜 앱솔 엄청 불쌍하다! <웃음> m 블픽 찍었네요 자 이번에 우리 피카츄 이번에 플레이 해봤는데 암살령 포켓몬들 백솔이나 뭐 루카리오 그런 포켓몬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걸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자이 볼트테클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린과 동시에 일렉트릭볼로 이제 데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이 궁극기 이게 정말 생각보다 적을 잡으려고 들어오는 암살령 포켓몬들을 카운터치기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심지어 여러분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감사합니다